열차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와 뒷받침한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반첩, 이적사범,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 안보 위협 신고 상담을 위한 111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상담 전화는 국방없이.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관악산 서울대, 관악산 서울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신림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is for Nick San, s e o u National University. The last stop of this train. The doors are on your left. When you get off, please check again if there is anything left behind in the car. Thank you.